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 지금은 저녁 9시이요 드디어 제가 드디어 구독자 12만명이 됐습니다 아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어,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, 영상으로나마 어, 짧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고 내일이 드디어 대망의 데드리프트 1 4 0 k g 100개 하는 날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135kg 100개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. 힘들었었고 그리고 오늘 하체 운동을 너무 빡세게 또 하고 와서 지금 다리가 벌써부터 아작이 난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이제 도시락 내일 만들 내일 먹을 거싹다 만들어놨고 폼롤러 같은 거 해서 내일을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마사지 같은 걸로 항상 리커버리를 도와주려고 계속 하고 있고 응. 제가 그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내일 꼭 한번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태장 저희 오빠 슬리퍼 보여주려고 켰어요 오빠 슬리퍼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했답니다 보여주세요 베리씨 아, 왜 똑같은 걸 사주냐고 좀 둘이 다르게 생겼네. 아이디는 운동 갔다 왔습니다 <웃음> 지금 11시 조금 넘었고 오, 오늘은 8억 개 운동하는 날이 지금 8억 개 오늘은 펌핑감이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날이 데드리프트 140, 100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운동할때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굉장히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하, 또 해봐야죠 그리고 오늘은 원래 보통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날인데 아, 오늘 또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할게 있다 해가지고 피디님하고 작업해야 되고 또뭐 미팅도 좀 있고 해서 거의 오늘 쉬지 못하고 있다가 갈것 같습니다 저는, 아, 그래서 조금 컨디션 조절하는데 힘듦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씻고 어, 밥 먹고 뭐 일정을, 일 업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것같아 <웃음> 아니 진짜 진짜로 아, 진짜로 어, 이거, 이거 들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<웃음> 아 진짜 저때 먹는 생각을 했어 막. 금어 네, 진짜 딱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, 부서지지 않고 찢셔지는 듯한 이 촉감 이거 인트로에 넣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마이 <웃음> 오마이 oh 이제 어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 이제 피디님하고 좀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컨텐츠를 보셨을 거고 그래서 피디님이랑 그 작업 마무리 하고 저는 이제 6 시거든요. 이거 먹고 라이브 준비하러 가야 돼요. 그리고 어제 이제 자이 닭가슴살 수비드로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. 어, 맛이 있진 않은데 확실히 엄청 부드러워서 먹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 먹었었는데 굉장히 잘 넘어가서 좋았습니다 요거 먹을 거고 완전 식감이 백숙이야 백숙 근데 좀더부드러운 음. 제가 부스터를 먹을 거예요 사실 제가 부스터를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저 부스터를 안 먹은 지 한 8, 9개월 됐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부스터를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더프로틴옥스에 부스터를 빨더라고요 레이지 근데 여기에 카페인이 보니까 한 200mg 들어있고 영양성분이 꽤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부스터에 필요한 것들만 핵심적으로 잘 넣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도 1 4 0 약간 챌린징 하기도 하니까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무슨 맛이냐 프루트펀치 맛입니다 다른 맛이 품절돼서 제가 이걸 샀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냥 뭐 레몬이런거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로요 맛은 아주 그냥 로반적으로 맛있는 요자있네요자 정도로. 오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 좋아 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어 좋아좋아 좋아, 아할수 있을 것 같아 형 신발 뭔가요? 내 신발은 양말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파는 양말입니 양말 진짜 좋으니까 양말, 뭐 다른 양말 필요하신 분들꼭 한번 사보 싶으면 진짜 좋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지막 워밍업 하고 이제 다음, 다음 세트도 10개씩 들어갈게요 나 140개 들어봐야지 무작정 10개를 줄수 없어 <웃음> 실패할 수있 거지 여러분 이제 1 4 0 일단은 나쁘진 않은데, 무거워. 와, 와 확실히 다리에 실리는 무게감이 확 세네. 두, 두 번째. 번을... 이런 힘이 제작진에서 나왔습니다. 140kg를 베껴 한다는 기인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. 아유 감사했는데 진짜 진짜 제작진 아니겠지? 진짜 제작진은 아니겠죠? 장난이겠죠네 <웃음> 감사합니다. 형님 저는 이공계 대학원생입니다. 형님은 대학원 마치고 취업하셔서 마산 내려갔다 보러 주셨다 들어간 는데아 이런 결정들 함이 있어서 어디서 준비를 얻으세요? 퇴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아 내가 퇴사를 한다고 해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 항상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야 내가 퇴사를 한다고 내이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망할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했죠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왔고 맨날 도망 다녀왔고 뭐 이랬으면 퇴사가 걱정스러웠겠죠. 근데 나는 항상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퇴사를 해도 뭐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짜잔 했습니다. 네. <웃음> 세 번째 테스트 <세트>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Thank you. 진공학적으로 죽어 이제 1분 남았는데, 근데 여러분, 음, 신기한 건좀 고중량, 고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을 하고 있니까 사실 이건 쉬는 게 아니라 약간 유산소의 연속 힘듭니다. 다음, 아이고, 이제 네 번째 세트를 할 거고요. 하! 세트 5.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. 저 여러분, 제가 남고 공대, 그리고 해병대 출신이어서 남자만 드글드글한 곳에 살아와서 남친이 좀 많습니다. 사실 남친 자리 없습니다. 이제 여섯 번째 세트죠. 여섯 번째. 세트, 아홉 개만 했다 7세트를 해야되는데 어우 다리가 수거나 수거나 내가 진짜 지금부터는 좀 많이 힘듭니다 7세트 세.. 세는 근데 전 절대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. 아, 수고하는거야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 빨리 가는 것 같아. 이게 싸우려가왜 이렇게 빨리 가지? 1분 남았어요. 미쳤다 진짜. 스몰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제 방은 제가 지금 2 2 0분 들어가 있는데 스몰 하면 한 100분 나갈 겁니다. 100분 나가도할수 없고요. 와,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아요? 미쳤네. 이미 7세트까지 했고요. 이제 8세트를 할 차례입니다 8세트를 할 차례인데 아 이제 여기 엉덩이가 왔어 지금 여기 엉덩이가 야너 이제 그만해 약간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빨리 얘가 일을 멈추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, 야 움직여 움직여 아 죽겠네 셋 A. 아 얘가 약간 나한테 반하라고 했어 밤에 부스터 마시면 수면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 부스터 안 먹는데 오늘 힘들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부스터 제가 더 프로틴 옥스의 이거 레이쉬라는 부스터를 방금 처음 먹어봤는데 어, 잔잔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때 할인코드 b l i s s 블리스 적어 넣으시면 추가,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성분이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서 사봤는데 그냥 딱 스탠다드 기본을 잘 지킨 그런 그 뭐다 부스 사실 이거 혼자 하면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하고 통통하면서 하니까 잘할 수 있는데 또 타이밍 엄청 빨리 가고 있어 지금 뭐 50초 남았어 왜 맨날 100개씩 가대요 약간 정신력, 수련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20개 남았거든요 이2 0개를못 한다는 거는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는 거야.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. 어쨌든 성공하고 오겠습니다. 와 진짜 미쳤네. 혼노이. 아자. 7세트 남았습니다. 예, 네, 맞아요. 10개 남았고요. 가령 위에 앉아있으면 되는데, 뭐야? 그렇게 좋은 방법 이 있었다고? 야씨왜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지? 이걸 말해줬었으면, 내가 아까부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데. 아무튼 감사하네요. 아,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데. 와, 벌써 왔네. 마지막 시간이. 아, 여러분! 자 대망의 마지막 세트입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라이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는 않을 거고요. 박 <웃음> 니가 이겼다 <웃음> 아, 140이면 제원활해버았네요 여러분은 아, 제가 운동을 오래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저도 뭐별 볼일 없습니다 그냥 무게 많이 든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신력이죠 네, 조금 더 어, 집중 잘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 뿐이지 결코 제가 무게를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대단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야 제이디님께서 10만원 보내주셨는데 아왜 갑자기 10만원에 보내주시지? 감사합니다. 어 그리고 이 프로틴은 제가 사실 채팅을 보면서 드리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. 채팅을 보면서 제가 계속 아이 사람 다시 꼭쓰려야지 생각했던 게 아까 전에 그 중력, 이가 이겼다. 그거 쓰신 분 아마 로키님인 것 같은데 로키님 맞죠? 로키님한테 이거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없었더라면 제가 140 절대 못했을 거고요. 백사 이거 진짜 빈말 아니에요. 진짜 빈말 아니에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진짜 아홉 개 했을 때 카메라 없었으면 그만뒀다. 뭐 이런 말 했을 때 보면 진짜였거든요. 진짜였고 솔직히 한 3세트 할 때부터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힘들었는데 물론 카메라 아프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막 계속 응원해주시고 잘했다고 막 숙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내가 솔직히 버텼던 것 같아요. 버티면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버티는 거를 매주 매주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영상이 뭐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어, 버티니까 되네 라는 생각으로 어, 오늘 하루도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도 또 버티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오늘도 즐겁게 재밌게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 141kg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141kg으로. 그럼 다음 주에 봐요, 여러분. 아이고, 여러분 오늘도 어제 저는 이걸 브이로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<웃음> 제 브이로그 영상 끝까지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는 또 141kg로 찾아올거고 또 제가 141kg를 들기 위해서 집에서 또 열심히 또 마사지도 하고 가동성 훈련도 하고 그냥 밥도 잘 챙겨 먹고 해서 또 다음주는 141kg로 찾아올거고 또그 영상들도 브이로그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... 어,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. 엉덩이랑 아, 허벅지랑 어, 말도 안 나와. <웃음> <웃음> 안녕.